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7월 기준 7만 5천 가구로 지난해 12월 2만 가구보다 3.7억에 늘었다. 김 의원은 주택매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경우 주택 경기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까 우려된다. 고 말했다. 권태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현재 대구 주택매매 가격 하락 속도가 계속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로 문제없다고 판단하지만 1, 2년간 지속시 문제가 될수 있다. 고 답했다. 대구의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미분양이 많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대과 아파트 전세 가격은 0.36% 하락해 전주 마이너스 0.31%보다 낙폭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 마이너스 0.01%부터 4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올해 누적 하락폭은 7.34%에 달한다. 구군별로는 그 달성군 마이너스 0.53% 달성군 마이너스 0.48% 수성구 마이너스 0.40 순으로 나타났다. 8월 현재 8300일 가구에 달하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중 수성구 2073가구와 달서구 2049가구의 49.6%인 절반이 몰려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도 0 2 5 내려 4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이 적체된 달성군 마이너스 0.36%과 수성구 마이너스 0.33% 달서구 마이너스 0.29%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지난달 당첨자 발표가 이뤄진 힐스테이트 칠성더 페라가 576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89명에 그쳤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직선거리로 약2 0 0 m 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에다 전가구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는 등 장점에도 미달을 면치 못했다. 심지어 302가구가 공급된 특별공급에는 단한 명만이 청약을 했다. 대구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건수는 5,012가구로 2019년 12월 6,2002가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단지가 급증하면서 주택분양보증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초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 사업장이 2018년 12개소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68개소로 증가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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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경기 6,965가구, 전남 5,558가구, 충남 3,766가구, 경남 3,412가구, 서울 2,685가구 등순이었다. 이 기간 분양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채무를 대의변제한 뒤 처분권을 취득한 환급사업장은 총 6건 3,542억 원이고 공매도는 총 25건 686억 원이다. 조 의원은 최근 청약시장 분위기가 꺾이고 미분양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고 지적했다. 보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 가격 폭등과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건설 경기 악화가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시공사 변경 같은 절차로 입주가 수개월 지연되는 등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규모는 4년간 1조 66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은 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2019년 2837억 원에서 2021년 5,040억 원으로 78% 증가했고 올해는 8월 현재 4,341억 원 수준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빌라 이 8,245억 원으로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아파트가 6,232억 원이었다. 아파트는 2019년 2,121억 원에서 2021년 1,334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최근 강통주택등 전세 사기가 급증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2019년 496억 원에서 2021년 3,015억 원으로 6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912억 원, 경기 5,585억 원, 인천 2,090억 원등 수도권이 1조 4,587억 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전세 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 비율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 시 KB 부동산 시세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다세대 주택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다. 2022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의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HUG의 전세금 보증금액이 매매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해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와 이로 인해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파악된 보증사고와 대변제금액은 이미 지난해 한해 수준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관련 기사 18면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각각 523건, 1 9 1 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상품을 말한다.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1,089억 원 사상 처음 천억 원을 넘어선 뒤두달 연속 천억 원대를 기록했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째 500건을 웃돌았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사고 금액과 사고 건수는 각각 6,466억 원,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사고 규모 5,790억 원, 2,799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에 도달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지난달 952억원 445가국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올해 1에서 9월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 2,446가국으로 지난해 한해 변제액인 5,040억원 2,475가국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강통전세가 늘면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립다세대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내놓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와 보증기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HUG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명 악성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원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 환노층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 원으로 2018년 30억 원 대비 117배 증가했다. 해당 액수는 올 들어 7월까지 1938억원 891건의 달에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COFIX, COFIX 자금조달 비용지수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약 10년 만에 3%대를 돌파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 한 번의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다음 달에도 추가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오래안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연 7% 돌파가 확실시된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 2.96%보다 0.44%포인트 오른 3.40%로 집계됐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대에 올라선 것은 2012년 12월 3.09% 이후 9년 9개월 만이다. 이는 2012년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3.40%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 1.64%과 비교하면 무려 1.76%포인트 상승했다. 시장금리를 서서히 반영하는 잔액 기준 코픽스도 2.52%로 8월 2.5%보다 0.27%포인트 올랐다. 9월 신규 코픽스가 크게 상승한 것은 지난 8월 25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수신상품과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보금, 금융채 등 수신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으로 산출한다. 시중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즉각 반영한다. 이날 기준으로 연4 5에서 6.09% 수준이었던 k b 국민신한우리하나 n h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18일부터 코픽스 변동금만큼 높아져 4.99에서 6.53%로 오른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출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12일 한은의 빅스텝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하는 10월 코픽스에 반영된다. 또 다음 달 하느니 다시 한번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져 코픽스와 이와 연동되는 변동형 대출금리가 또한번뛸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10월과 11월 하느니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하면 연내 대출금리 상단이 7% 증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미 혼합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지난달 7%를 넘어섰다. 이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족과 비투빚 내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4.5%를 적용받아 5억 원을 대출해 주택을 매수한 차주의 경우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253만원에서 268만원으로 높아진다. 변동금리로 코픽스의 영향을 받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6%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의 94%가 변동금리형이어서 이자부담법증에 따른 부실화 우려도 제기된다.